라이프 에커 자청 님이 부자원 비즈니스로 예시로 든 사업이 로고회사 창업이었거든요. 로고 만드는 기술을 몰라도 온라인에는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들이 참 많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 프리 로고 메이커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들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0개. 일단 열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로고 사이트의 링크는 유튜브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2만원 정도의 로고를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크몽 같은 재능 기부 플랫폼을 이용해서 로고 의뢰를 받아도 되고요. 직접 로고 제작 사이트를 만들고 유료 광고나 SNS를 통해 사람들을 유입시켜 의뢰를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완전 저가로 시작하여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늘려 나가면서 점차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로고 제작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이트 제작이나 사이트 컨설팅, 온라인 광고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청님의 로고 제작 사이트 사업 모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자 문제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회사 로고로 검색하면 지금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는 업체만 무려 125곳이에요 일단 유료 광고를 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비용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진행하는 전문 로고 제작회사의 저가형 로고가 대략적으로 한 3만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저희가 이럴 때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저기도 우리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저렴한 회사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광고집행기관 보시면 61개월 이상이라는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업력을 쌓은 업체란 이야기예요 이런 경쟁회사의 저가형 로고 제작 가격이 3만원대예요 이미 우리가 노리는 저가 로고 제작 시장 또한 전문 업체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는 저가형 로봇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고가의 로고 서비스로 고객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할 수 밖에 없어요 보통 회사 창업할 때몇 백만원에서 몇, 백만 몇 천만원 정도가 들어요 이미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인 로고 업체에게 3만원을 의뢰할지 아니면 신생 업체나 큰공 같은 재능기구 플랫폼에서 2만원짜리에게 의뢰할지 답 안나오나요? 저 같으면 은 전문 업체한테 할것 같아요 가격대에서 밀려 포트폴리오조차 만들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공짜로 하면 가능하겠죠 자청님이 이 로고 제작 비즈니스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크몽에서 저가의 로고 제작 서비스가 얼마나 안팔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3만원짜리, 5천원짜리가 더안 팔립니다 저가면은 무조건 할 거란 생각은 오산이에요. 회사나 어떤 상품에 쓰일 중요한 로고예요 로고는 브랜딩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너무 저가면 오히려 신뢰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클레임의 문제입니다. 로고 제작 한 건당 뭐 2, 3만원 받았어요. 저희는 한 건당 2, 3만원이니까 딱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하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무료 로고제사이트 이용한 로고는 딱이 정도 수준이에요 몇개 보시죠 자, 하나, 둘, 어, 셋, 넷 손님도 돈 조금 냈으니까 이해할 거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가 상품이라고 해서 클레임 확률이 낮은 건 절대 아니에요 고객의 응대나 애프터 서비스는 2, 3만 원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박리담의 큰 문제점입니다 어, 지금까지 로고 제작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 제작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제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회사 로고가 아니라 개인의 사인처럼 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쓸수 있는 개인 브랜딩 로고 제작 업체로 포지셔닝 하는 건 어떨까요 개인 이미지에 맞는 로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간단한 그림과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는 거죠 회사 로고도 아니고 개인 브랜딩을 위한 로고 즉 나를 표현하는 로고로 차별화 시킨다면 이런 콘텐츠로 유튜브 방송에서 초기 잠재 고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드릴게요 유튜브 꼭 하세요 유튜브에 트와이스의 쯔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며 만든 로고 행복을 생각하며 만든 로고 약간 캘리그라피 방송 참고하셔서 로고 제작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작하시면 가능성 있을 거예요 해결책은 아이템의 차별화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일단 유튜브로 그냥 로고 제작자가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또 개인이 갖고 싶은 로고를 만들어 주는 사람 개인 브랜딩, 로고 전문가로 포지셔닝되면 은그 다음은 일 따기가 매우 편할거예요 유명인사 로고 만들기로 콘텐츠 양산하기도 편하고요. 그럼 2020년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네요. 구독 부탁드립니다.